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날봉날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일부 컨텐츠를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나라도 시험의 도전을 보려고 합니다! 본격! 중간고사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라도 어쨌든 학생이니까, 마2 살의 학생이니까. 불호계 <목소리> 수업이 <목소리> 국어 시험을 좀볼 거예요. 한국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한국어 능력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나라는 과연 한국어를 잘할 것인가, 연계 국어인가 그것을 한번 네 어잉 어잉 한글날 맞이 우리말 공인인증고사 얼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중 맞춤법이 틀리지 않은 사람은 A 너무 힘들면 시험시험해 쉬엄쉬엄 시험시험이 아니잖아요 B는 이번엔 무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그러다 몸이 나만 하지 않겠어? B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죠 뭐라고 어, C, C로 하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은? 아 이거 D급? 시 으, 시 으, 시 으, 시, 오시죠, 시옷시 으시 아니고 시 옷. 그렇죠. 네, 네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괜찮아. 느낌으로 시험은 느낌, 느낌. 다음 중 우리말로 된 과일은 이게 진 한자어거나 우리 말이거나인 거겠죠? 수박은 뭔가 그 수가 물 수자 같으니까 아니고 사과도 그렇죠. 이것도 한자, 포도도 한자, 귤 아닐까요? 한자 중에 귤이 있어요? 귤! 귤이겠죠? 귤! 좋아! 밑줄은 단어 중 외래어가 아닌 것은? 외래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한자어거나 우리나라 고유어거나둘 중에 하나인 것은이라는 거겠죠? 미사는 한자어 아닐까요? 그쵸? 미사는 한자어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외래어 네 수위는 없습니다. 원래 첫느낌을 가야 돼. 고치면 틀려요, 고치면. 다음 중 맞춤법이 잘못된 간판은? 이거, 이거는 쉽네요. 주꾸미. 주꾸미에요 주꾸미. 다음. 아, 쉽네요. 뒷부분은 오히려 쉽네요.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일째는 나흘 아니에요? 나흘? 나흘, 땡탈라. 여섯 여세 아니에요? 여섯세라고 안 하지 않나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1회. 일회. 7일째 1회가 맞는 것 같아요. 7일째 1회. 그쵸? 다음으로 단순 다음 우리말 꾸다? 뿌라? 국부다와 가장 관련이 높은 단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있어요? 하모니 찬스! 유정님은 알아요? 이 말? 유정님 생각을 말해보세요. 유정님왜 조용해요? 유정님왜 갑자기 얌전해지셨어요? 아 배고프다인 거라고 하네요 지금 하모니들도 그렇고 다들 내 네, 하모니들 믿고 배고프다! 이 말을 써요 여러분? 너라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배고프다. 네, 네. 오, 배고프다. 감사합니다. 하나 건졌어요. 퀘이사 일대0에서 전원 탈락을 기록했던 문제로 땡땡 더우 요만큼에서 땡땡의 발음 표기는 에기 어? 에기 에게, 어? 에게, 어? 에게, 어? 에게 에게. 어? 일대백에서 다 틀렸다는 거는 약간 상상도 못할 답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제일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거는 에게. 2번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로원에 들어갈 순우리마이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커피전에 얼음을 빈칸 담아주세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있... 아슬아이는 뭔가 아련한 거 아니에요? 약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슬, 아슬아슬하게 담아 달라는 건가? 아슬아이! 아슬, 아슬아슬하게 담아주세요! 아슬아이로 가볼게요! 모르겠어요 이건 찍어야죠! 응. 외래어를 맞게 표기한 것은? 아, 이거. 아 이거 영어! 아, 도넛! 도넛일 거예요, 그럼. 케이스 생각해보면 도넛일 거예요. 도넛! 그럼 1번 땡칼라! 케이크! 케이크라고 근데 많이 적혀있지 않나요? 간판 같은데? 케이크는 카케 아니겠습니까? 카케! 오, 되게... 카라멜! 카라멜? 나라가 카라멜 진짜 자주 사먹는데... 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야 발음으로 적혀있거든요 왠지 리더십이 좀 한국 그 한글로 적었을 때 익숙한 것 같아요 3번 리더십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리지 않은 프로그램 명은 러닝맨 원래는 러닝 맞는 거 아니에요? 러닝 러닝맨 미스터 트로 트그 아닐까요? 그리고 미스터 샤인이일거 같아요. 맞는 건 하트 시그널 틀리지 않은 건 하트 시그널일 거 같아요. 네. 우표를 편지 봉투에 아 이거는 이거는 굿. 이. 하. 이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옳은 표현은 건드 아건드리다 터치 터치 거의 어이 없다. 어이가 없네요, 정말. 뒤치다꺼리. 뒤치다꺼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뒤치 다꺼리 라스트 이와 히가 바르게 쓰인 것! 나라를 뭘로 보고 여러분 이거 다들 구별할줄 아시죠? 깨끗! 이! 꼼꼼! 히! 분명! 히! 틈틈! 이가 맞을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 이가 맞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쉽죠? 확인! 과연? 과연? 나라가 이런 구간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주세요! 어? 이거 잘한 거예요? 100점 만점인가? 잘한 거예요? 아, 평균이 70이에요? 어? 나름 방송님인데왜안 돼? 아, 저런 거 싫어요! 예민 뛰우고 보스 그럼요. 틀림, 아, 3급이래요, 3급. 1급이 좋은 거겠죠? 국민정은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예! 예! 와! 나라 간발의 차이 간발의 간발의 차이라고요 간발의 간발의 이거예요 어서서 어 나랑 이렇게 오는 궁지에 몰려있어요 뭔가 나랑 나갔다 와도 돼요 나랑 나랑 나갔다 와도 돼요 안 되나? 방송 사고예요 이거 나가면? 아 여기 여기서 헬로우 저 여기서 방송할게요 오늘 아니 되게 좋아요, 맞게. 공기가 여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괜찮...